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육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의 의미, 또 땅과 하늘의 모양, 그리고 눈과 우박 창고 등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들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존재부터 여러 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배의 목과 리오아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의 목과 리오아단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인지 혹은 우리의 상상의 동물인지 이 거대하고 무서운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기 38장 후반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은 욕에게 10가지 야생 짐승들의 본능과 습성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39장 후반부터는 먼저 거론된 10가지 짐승들이 단순하게 인간에 의해서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비해서 어 지금 나오는 두 짐승이죠. 베에못과 리와하다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간에 대해서 철대, 철저하게 적대적으로 볼수 있는 동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6기 40장 15절에 나오는 베에못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 먼저 볼 텐데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베헤못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일단 여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물수에 해당하는 이집트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두번째 괴물을 뜻하는 아시리아에서 어 기원을 둔 단어라는 견해 세번째 히브리어 베헤마 짐승 가축을 의미하는데요 이 베헤마가 장엄복수로 아주 큰 짐승 아주 거대한 짐승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베에모트라는 히브리 단어는 실제는 에구버에서 파생한 단수로서 거대한 짐승들, 그러니까 단수의 동물로 보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또 그리스어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베에모트를 테리아, 그러니까 야수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수의 성경 번역본들이 본문이나 각주에이베에모트를 하마로 번역하거나 15세기 이전에는 또 코끼리로 번역을 했,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영어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 뭐 아레스 버전 대부분 모두 원어 그대로 표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NIV 부전과 이제 개혁 성경은 모두 그냥 배의 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번역이 된 현대인의 성경은 하마처럼 생긴 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배의 못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기 40장 15절 하나님은 먼저 유백에 소같이 풀을 먹는 베이못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이못을 직접 본 사람 있으세요?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히브리 원어 힌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힌네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있던 당시에 사람들이 이 베이못을 직접 볼수 있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욥을 만드신 것처럼 베이못도또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천사도 또 사람도 아닌 베이못이라는 짐승이 으뜸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놀랍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베이못의 특징을 좀더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지은 것처럼 베이못도 지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는 소와 같은 초식동물이라는 것이고요. 셋째 베이못은 거대한 아주 긴 꼬리가 있다. 또 네번째 베이못은 힘이 아주 센 짐승이고 아주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배에 못 세코는 아주 강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 여섯째, 한 번에 엄청난 양을 먹는 식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곱 번째, 배에 못은 이십일절 보면 연잎 아래와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 늪 속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잎으로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된 이 연잎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볼수 있는. 연못에 핀 연꽃잎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 킹제임스 버전은 The Shadey Tree 그러니까 그늘진 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는 간할프다라는 의미에 사용되지 않는 언어에서 유래된 채일이라는 단어로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은 모두 로터스 트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로터스 트리는 그리스와 로마신화에 나오는 기분 좋은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로터스 나무의 한 종류인 그 지지프스 로터스 트리는 우리나라의 그 대추나무하고 비슷한 열매를 가지고 있고 사하라와 소말리아 등 지중해 주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요 이슬람의 이그 꾸란에도 이 로트리가 등장하는데요. 을 이것은 일곱 번째 하늘 너머에 있는 아주 큰 나무로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아주 큰 나무라고 이렇게 쿠라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특징을 가진 베에못은 어떤 짐승일까요? 어, 15세기 이전의 성경학자들은 모두 이 베에못이라는 짐승을 각주를 달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나 코끼리로 번역을 했다고 했죠. 초식 동물이고 힘이 센 동물인 것이라는 것에서 이런 추측을 했다고 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베에못이 하마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16절을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17절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꼬리를 치다 라는 표현은 구부리다 곡선을 그리다 꼬리를 치다 라는 뜻을 가진 하페치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모습이 마치 백향목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향목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된그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세 가지 그 나무 묘목을 들고 나왔는데 그 식물의 묘목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 그리고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한 나무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죠. 백향목은 곱게 자라는 나무면서 아주 높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아름다운 가지로 온 숲을 덮었다. 그 키가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는 구름에 닿았다고 이렇게 백향목을 묘사하고 있는데 보통은 한 40m 정도까지 이렇게 키가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뿌리도 아주 깊게 땅 속으로 내려가는 나무고요. 아주 또 향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가 썩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왕궁이나 신전을 지을 때이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그런가 하면 이레바논 백향목은요. 이 아주 곳곳하고 고든 이 모습 때문에 교만 그리고 자만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향목 나무를 세상의 자랑으로 비유를 했고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이유로 나병 같은 피부병이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제 피부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이 교만의 상징인 네바논 백향목 가지와 겸손의 상징인 우슬초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베이 못이 하마나 코끼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마의 이제 꼬리가 백향목같이 여러분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백향목은 아주 키가 40m 정도까지 크고 지름이 3m씩 자라는 아주 큰 나무인데 이런 긴 나무하고는 사실 좀 비교하기에는 하마의 꼬리가 너무 작고 뭉뚱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꼬리를 들어올리는 것조차 약간 어려워 보이고 하마는 이제 이 꼬리로는 자기가 싼 대변을 이렇게 흐트러트리는 데만 사용을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백향목이라고 표현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마는 사실 허리보다는 턱의 힘이 아주 좋은 그런 동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배의 못이 하마라고 하기보다는 코끼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코끼리는 거대한 초식동물이고 이제 코를 흔드는 것이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기에서 보면 코가 아니라 분명하게 자나부 이렇게 꼬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코끼리의 꼬리는 백향목 같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작아요. 근데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베에못을 이제 공룡으로 최근에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공룡이라면 진짜 이제 BC 2000년에서 BC 35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욕이 살았던 시대에 그 공룡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또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제 베에못을 이제 거북이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힌두교인들의 이제 우주관은 땅을 거대한 코끼리 이제 네 마리가 받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아주 큰 대형 거북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또 이제 거북이는 아주 긴 꼬리가 있는 거북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북이가 정말 아주 거대하다면 이 꼬리는 백향목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인도 힌두교에서 땅을 거대한 코끼리 이제 네 마리의 기둥이 있다고 받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그 인도에서 가장 두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이 크르마라는 신인데요 여기 이 하체가 거북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이 배의 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말 많은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 17절에 보면 넓적다리의 힘줄에서 이 힘줄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드라는 단어가 물론 힘줄, 신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목이 곧인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백향목이 엄청난 그 위용을 자랑하는 으뜸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자신의 엄청난 힘과 위용의 목이 곧았다. 결국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의모도 교만한 짐승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에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개혁개정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성경과 히브리어를 보면 은 레시트 테네크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방법 최고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신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라는 것은 영어성경으로 보면 이 엄청난 창조물에게 가까이 가서 칼로 다루실 수 있는 분도 역시 창조주인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나귀시가 이제 선물하다, 주다, 가까이 이뜰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베에못에게 하나님의 칼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칼이 심판의 도구임을 본다면 베에못이란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동물이고요.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칼을 선물로 주어서 후에 심판의 도구로 이 베이못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라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베이못의 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리워야단에 대해서 4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바에서 유래된 레비아타는 보기만 해도 아주 기가 확 꺾이는 엄청난 그런 큰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요. 많은 창과 작살로도 이 리워야단을 잡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역시 개역한글 그리고 다수의 성경 번역본들은 각주의 악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 70인 여견에서는 이 단어를 음역하지 않고 드래곤, 드라콘, 그러니까 드래곤이죠. 괴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레비아탄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휘감기는 동물, 또 꼬이는 동물, 큰 바다 괴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리워야단은 용 그리고 뱀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앞서 나온 베헤과이 리워야단은 상상의 동물이다 또는 어,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와야단의 먼저 그 어근을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리와야단의 어근을 라와로 보는 사람들은 동반자, 가담자로 봐요. 그래서 가담자라는 게참 재밌죠. 그리고 또 어근을 에워싸다, 감싸다 라는 뜻을 가진 아카드의 그 라우, 라무로 보는 학자들은요. 아랍어의 그 동사인 라와 돌다, 비틀다와 연관돼서 구부러지고 꼬여있고 비틀렸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이렇게 리와야단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 어근을 라카드어, 라투로 보는 사람들은 이우가리더하고 합쳐서 폭군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꼬여 있는 존재가 리워야단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 폭군이라는 말은 리워야단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리워야단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두려운 이를 가지고 있고 비닐은 촘촘하게 이어져 있고요 눈이 빛나며 입에서는 불길을 붐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강한 목과 탄탄한 살, 돌처럼 튼튼하고 맷돌 같은 가슴을 가졌어요 이렇게 묘사된 레비아탄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딱딱한 비닐에 덮인 거대한 뱀 또는 이제 악어와도 아주 유사한 모습을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패와 같은 돌기가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 있고요 코에서는 연기 입에서는 불을 내뿜는데 이 유대전상 전승에는 리와단의 크기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눈과 눈 사이 눈앞을 통과하는 데만 사흘이 걸린다 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리와단이라는 단어는 에 단어는 성경에 딱 다섯 번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본욕기 41장 후에 욕기 3장 8절에 유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나를 저주하는 자, 즉,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는데 익숙한 자가 내가 태어난 그 밤을 저주하였다라면이라고 말하며 유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자신이 임태하는그 밤에 저주를 받아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 리와 야단이 언급되는 거죠. 이 말은 유비 그 살았던 그 시대에 마술사들이 리워야단을 주술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0편 104편에 따르면 리워야단은더 이상 혼돈의 짐승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어떤 걸작으로 이제 길들어진 애완용 바다생물로 하나님과 장난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기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혁개정은 용은 용들로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머리는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를 보면 용과 리워야단은 단수, 머리는 복수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들을 깨뜨리셨다라고 번역하는 게더 맞는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우와께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꼬불꼬불한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그 언급된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히브리어로 용,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날린 밤 뱀이란 말은 필링 덜 설펜트,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말은 스위스 덜 설펜트로 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나아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꼬불꼬불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칼에서 유래된 꼬인, 구불구불한 이라는 뜻의 아킬라톤. 아, 아킬라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 어, 리오야단의 모습 뿐만 아니라 어떤 비틀어지고 왜곡된 리오야단의 성격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베일못과 리워야다는 외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에녹1서를 보면 60장에 이두 괴물이 하루 만에 분리되어 리워야다는 암컷으로 기품에 있고 베일못은 수컷으로 두다인이라고 불리는 사막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뱀, 또 북,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의 그 요르몬 간디나요? 여기 지금 가운데 그림처럼 히브리어 그 히브리인들의 그우주간의땅밑 아주 기품에 있는 그 괴물, 이 가장 이렇게 리워야다는 가깝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원래 이제 한 몸이었다는 것이 암수 한 몸이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신도의 현무, 그 그러니까 거북이와 뱀을 이렇게 연상하게 합니다. 또 바로 이사와 제사 아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를 보면 다섯째 날 만들어진 이 배의 목과 리워야다는 12개의 재앙의 시기가 지나면 세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괴물이 세상에 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이 뭐 많은 그 영화의 장면들을 통해서 쉽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어가 되지 않는 이 거대한 괴물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되게 되요 리오야단과 베에못이, 베에못이 이 음식으로 제공되어 진다는 것은 그 10편 기자가 이제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신다는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사막에 사는 자 사는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암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 군대,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음식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게돈 전쟁이 게시되는 요한 게시록 19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서요. 아마게돈 전쟁에서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의 만찬의 메인 디쉬가 바로 이 리와야단과 베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리와야단, 그러니까 사람은 리와야단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욕기 41장에서 보면 이 리와야단은 너무나 강력한 존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칼로도 창으로도 투창으로도 전혀 그 몸에 박히지가 않고요 또 화살이나 물맷돌로도 잡을 수 없다라고 되었죠 세상에 비할 것이 없고 두려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이 리와야단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리와야단은 어떤 존재냐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두려움 없이 지음받은 리와야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온 천하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리와야단은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리와야단이 비록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교만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전쟁에서 이 리와야단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유한 계시록에는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용과 용의 사자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미가엘에게 패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는요 주님이 직접 이끄는 그 군대의 패에서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되는데요. 용의 또 다른 이름인 예뱀, 마귀, 사탄 이 옛뱀, 마기, 모두 다 이렇게 어 심판받게 되죠. 그럼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의 왕인 리와야단도 역시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일까 하는 이런 의문이 당연히 여기서 생기게 돼요. 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리와야단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사탄일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뱀을 의미하는 단어, 나아시아 샤라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먼저 이 처음 뱀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은 나하시고요. 그리고 욕기 26장에서 하나님의 무찌르신 날렵한 뱀은 역시 필링더 설펜트의 나하시로 둘다 모두 히브리어 나하시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 등장하는 불뱀은좀 다른데요. 이불뱀은불뱀은어 파이어리 설펜트 그러니까 불의 큰 뱀으로 히브리어 샤라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샤라프라는 단어는요. 천사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라핌 그러니까 스랍천사와 연결되는 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루시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사단이 어떤 천사였는가를 물을 때 보통은 이제 두 번째 계급인 그룹 천사 케루빔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어쩌면 어쩌면 이 어, 사단 루시퍼가 케루빔이 아니라 샤라프 그러니까 스라천사였을 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케루빔의 다리가 곱고 송아지 발바닥 같은 것에 비해서 어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세라핌은 아마도 뱀과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이 최근에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리오아다는큰 용, 불뱀을 의미하는 샤라프가 아니고 나아시가 사용된다라고 저희가 좀 전에 봤죠. 그래서, 어, 꼬불꼬불한 뱀에도 아킬하톤, 나아시, 라비아탄. 분명히 이제 라비아탄이 나아시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랜밤에서도 역시 바리하우, 나아시 사용됐죠. 결국 이제 교만에서 떨어진 루시퍼처럼 이 리오아야단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성격 그리고 교만한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큰용 사탄을 따르는 어 용의 사자가 리오아야단이 될 수는 있어도 사탄 마귀 그러니까 옛뱀큰 용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와야단이나 베헤모, 라합과 같은 이런 거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짐승들이요. 사실은 뱀이나 용과 한 종류, 한 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용이라는 큰 종에, 그러니까 나합이 일반적인 뱀이나 영물인 샤라프, 불뱀, 독사, 뭐 리와야단, 베헤모, 라합, 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승량이 이리 들깨저, 들깨로 이렇게 해석된 용, 탄인이 모두 다 이렇게 다 속하는 거죠. 이것들이 모두 다큰 용, 그러니까 옛뱀 사탄, 마귀 불룡과는 또 다른 존재이고, 이큰용의 모두 하수인들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큰 용, 옛뱀 라베몬, 리오야드니 모두 용족.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드래곤족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도 역시 용족 중에 하나죠. 근데 먼저 이제 용은 탄인이고 바다 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뱀의 원어인 이제 나아시, 샤라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어 이제 샤라프는 슬랍천사를 의미하는 어 샤라핀과 동일하고 불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라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계시록의큰 용은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람어 성경에는 붉은색 용이 아니라 불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제 용이 또승냥이 1위로 쓰여지기도 했다고 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예뱀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보면 치프뱀. 치프뱀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장뱀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뱀이 아니고, 그러니까 치프, 대장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역시 마귀이고 사탄이다. 그래서 불용, 불뱀, 그러니까 불뱀은 천사이고 루시퍼를 의미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용은 물질계의 생물이고요. 나아시를 사용한 뱀도 역시 일반적인 우리가 볼수 있는 동물인 거죠. 그리고 게시록에 나오는 큰 용의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일곱 개, 그리고 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용을 전설의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148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다의 용이 이미 멸종된 존재고 상상의 동물이라면 이 멸종되고 없는 상상의 동물에게 어 상상의 동물인 용에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명령하지 않겠죠? 자, 이 다니엘 시대에 이제 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외경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카톨릭의 사료 이 벨과 의 용을 제2의 정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벨과 의 용에 보면요. 어, 바벨론에 무시무시한 용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경배하였다라고 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 만든 벨과 같은 신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용이다. 보라, 그는 살아있고 그는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바벨론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다니엘이 무기 없이 용을 죽이죠. 그러자 바벨론 이제 사람들이 어 자신들이 신으로 경배하는 용이 죽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면서 다니엘을 이 뒤에 이제 사자굴로 집어넣게 돼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벨론 시대라면 실제 용이 진짜 상상의 동물이 아니고 이 바벨론 시대에 사람들이 신으로 모셨던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기에 나오는 이제 라합은 히브리어 라합오 자만 오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격동 요동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라합과 라합은 이제 격동과 파도로 바다를 요동치게 하는 아주 심술궂은 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시 몬스터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애굽에서도 이 라합은 질풍노도와 같은 그 바다 괴물로 신화 속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그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 창세 신화에서도 여신 어. 티아마트가 낳은 연아마리의 괴물 중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에모티는 이제 뭐네발날린 짐승, 이제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어떻게 이제 최근에는 공룡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나눴었고요. 유대의 이제 전승에 의하면 상세기 천지창조 5일째, 이제 리와 야단과 암수 한몸으로 만들어졌지만 분리돼서 이제 이베에모트는 아사셀이 갇힐 때 함께 사막에 갇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기품에 있는 리와 야단은 이제 딥시 몬스터, 그러니까 교만의 왕으로 아주 깊음의 바다에 있는 괴물이다. 여기서 좀 다르죠. 라합은 큰 바다에 있고 리워야단은 깊음, 깊음 서로 있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유대 전승에 이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나중에 악마가 이제 뱀인 리워야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외경 중에 하나인,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엔옥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믿을 만한 정경으로 보이는데, 엔옥서에는 이 리와야단, 레비아탄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로 등장을 하면서, 이 턱이 때때로는 지옥의 문 자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리와야단과 베에못이 또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리와야단이 바다에 산다고 했으니까요. 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리와야단이냐?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 그런 뱀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이제 일곱 개의 머리가 달린 이 리와야다는 거대한 용이나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그 성경학자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 그런데 여러분 머리 숫자는 맞을 수 있어요 머리 숫자를 뭐 일곱 개,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리와야단도 분명히 머리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여러 개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게 요한이 봤죠?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다른 고의발과 같다고 했죠. 또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리와야단의 그 몸의, 몸의 모습을 표현한 육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베이모도 역시 육기에서 서술된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리와야단과 베에못은 다르게, 다르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죠. 그럼 이 예뱀,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예뱀이 리와야단은 아닌데 이 예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하를 깨웠던 그 뱀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요한 계시록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되고 있어서 일단 이 뱀이 일반적인 동물인 그 나아시인지 영물 그러니까 천사로도 볼수 있는 샤라프인지는 단어로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는 모두 오, 오이피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요한이 쓴 아라마 성경 영어 번역본은 모두 이예 뱀을 어~ 더 치프 서펜스 그러니까 우두머리 뱀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예 뱀을 의미하는 헬라어 성경에 어~ 이메가의 호피스 이 메가오 호피스 다음에 아르카이오스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 아르코 아르카이오스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시작과 처음이라는 그 아르케라는 어를을 가진 단어로 태초부터 있어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 아니고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만들어진 큰 용, 마귀, 사탄으로 불리우는 루시퍼라는 거죠 그런데 이큰 용, 옛뱀, 사탄, 마귀로 불리는 이 루시퍼와 하하를 깬 에덴 동산의 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 이 사이에 그리고 또 육기에 등장하는 베에목과 리와단이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사회서뿐만 아니라 에스겔 역시 사단이 타락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루시퍼의 죄죠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도 역시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뛰어남에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라그 교만이 바로 죄의 뿌리였다라는 거죠. 그럼 뱀은 어떤가요? 뱀의 죄가 뭔지 한번 볼까요? 뱀에 대해서 개혁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 아름은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 사용되기에는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어색한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아름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때는 이 단어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없은 없는 은없 때인데요. 왜냐하면 아직 에덴 농산의 죄가 시작되지 않았고요. 또 뱀은 아직 저주받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은 지금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완전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상태 거기에 모든 동물에 이름을 지은 아담처럼 동물 중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라 입니다. 그럼 상세계 3장에서 왜 천마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사탄이 어떻게 인간에게 자신과 같은 죄를 범하게 할 것인가 호시탐탐 에덴 동산을 노리고 있었고요. 가장 지혜로웠던 뱀은요. 바로 이 사탄의 도구가 돼요. 아니 지혜롭다라는 뱀이 왜 사탄의 도구가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 사탄의 술책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 내 생각대로 너가 움직여주면 너도 사람처럼 될수 있어. 야뱀너이 애단동산에서 너가 최고가 되는 거야. 너가 동물 중에 제일 지혜롭잖아. 이렇게 이제 뱀을 막 꼬셨겠죠.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넘어간 거죠. 뱀이 하와에게 너가 선악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뱀에게, 뱀은 하와에게. 그 결과 뱀은 어떻게 돼요? 전에는 발로 직립해서 다녔는데 다리가 다 잘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그를,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그 리와야단 역시 두려움 없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루시퍼와 아담, 그리고 리와야단, 뱀. 이 모든 이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사에는 그날에 이두 괴물이 분리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품과 사막에 거하는 이 리오아단과 베에못이 자신들의 장소에서 그날에 분리된다는 라 겁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약속의 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엄청난 괴물이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바로 나온다는 것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에녹사에 따르면 24절 이레비아탄과리오단이두 마리의 괴물은 이 심판의 날을 위해 또 길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기를 통해서 볼때 우리가 상상만 해도 거대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 괴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인간 세상으로 풀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이리오단과 베이못이 지금 교만의 죄로 갇혀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지금 나오는 많은 영화나 뭐 드라마들이 지구의 종말 코드로 거대한 용과 짐승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코드를 바꿔서 이 영화 속에 심어 놓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리오아단과 베에못이 단순하게 영적인 짐승이고 이건 영계의 영리,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상징적인 성경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 세상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괴물일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의 군대와 최후의 격전에서 군대와 이 최후의 격전에서 사탄을 패하고 하나님의 만찬의이 레비아탄의 피부로 만든 장막 안에서 어, 배에목과 리와야단이 만찬 음식으로 제공되어진다고 이렇게 게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욥의 고난과 인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은 어 약간 부족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기는 단순하게 고난과 인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유배에게 묵지 않습니까? 너가 세상에 창조해 있지 않느냐? 너가 창조주냐?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심판의 권리가 도대체 없다라는 것이냐? 욕은 하나님이 배의 목과 뉘아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서야 이것을 깨달아요. 육과 베의 못이 함께 나누는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피조성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물이라는 거죠. 베의 못이 아무리 육중하고 또 거대하고 기괴하다고 할지라도 또 리화야단이 아무리 두려움 없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라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기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사람은 무지무능하죠 그런데 우리 가 어떡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시련이 오면 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저 이제 술도 안 마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렇게 묻죠. 여러분 고난 중에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는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받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고 이 우리가 왜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한 요배의 질문이었고요. 우리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질문이에요. 요베는 심지어 메시아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들을 친구들에게 말하지만 실제 고난 중에 그 바닥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죄가 없다. 그럼 요배에게 진짜 죄가 없을까요? 자신이 진짜 의롭다고, 자신의 의,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너가 먹지 마라, 말라고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바로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해요. 하와 역시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뱀 탓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타락의 증거예요. 인간사로 볼때 가장 의롭다고 하는 욕조차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용, 큰 용, 예뱀이라고 불리는 이 사탕과 하나님과의 전쟁 그리고 이 뱀의 씨와 여자의 씨의 전쟁은 원시복음으로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결과가 이미 결정지어지고 나타나 있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어진 이것이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전쟁만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요 용의의 권세를 받은 뱀의 씨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미혹과 음행과 물질로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사망, 영원한 불못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받은 사탄, 큰 용이 하나님, 인간의 죄를 지었잖아요. 저랑 똑같이 이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간이 자신과 똑같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물기신 작전을 펼치면서 몸물임치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의 날암마겠던 전쟁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흘릴 그 많은 피의 값을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은 죄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반역한 루시퍼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며 반역한 아담 이 루시퍼와 아담의 합작품인 이 죄에 대해서 결국은 인간의 고난과 사탄의, 결, 사탄의 결과는 결국 사탄이 모두 없어져야만 해결되는 것이고요. 이 심판의 권세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과 끝 대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오신 하나님은 심판의 날 예빔 옛뱀, 사단과 예빔의 시 짐승 사단의 군대를 불못에 던져 멸하시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까지 성도들은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때가 닥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환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이 자녀들에게 닥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힘든 환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비 고난당한 이유로 성경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과율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비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죠. 단 하나의 단한 점의 잘못도 없음에도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Already구요 또 Not Yet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부여를 흘림으로 뱀의 머리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보혈의 피로 구속되었지만, 심판의 때까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럼 이환란의 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깨어있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마지막 때가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혜를 가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지혜가 무엇인가요? 잠언 9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 시대와 세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해서 활란할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고난 뒤에 있을 주의 영광을 볼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환란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알고 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이고요. 이것이 성대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 이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환란의 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남은 자가 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이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심판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